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건 원프로입니다. 우리가 필드에서 공을 칠때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잘쓸 수만 있다면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 클럽 바로 롱아이언, 유틸리티, 그리고 우드 오늘은 이세 가지 긴 클럽에서 나오는 실수와 이세 가지 긴 클럽을 조금 더 쉽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아이언과 유틸리티는 기본적으로 같은 클럽입니다 치기 어려운 롱아이언을 조금 더 치기 쉽게 만들어준 게 유틸리티인데요 두 가지가 공이 나가는 게 약간 다릅니다 롱아이언의 경우에는 유틸리티보다는 공을 띄우기는 조금 더 어렵지만 헤드의 무게가 조금 더 무겁고 클럽의 그루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볼에 더 많은 스핀을 낼 수가 있게 되죠 자, 반대로 유틸리티는 헤드가 가볍고 속이 비어있고 페이스에 그루브가 없기 때문에 공을 조금 더 회전 없이 높게 띄워보낼 수 있는 클럽입니다 빗맞았을 때의 실수 완화성은 유틸리티가 롱아이언보다 조금 더 높고 잘 맞았을 때의 손맛과 공의 스피드량은 아이언이 월등히 더 높게 됩니다. 두 가지 클럽에 치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롱아이언과 유틸리티, 그리고 우드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실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컨택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컨택이 제대로 나오더라도 공이 지나치게 낮게 간다. 롱아이언과 유틸리티, 우드에서 컨택을 쉽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명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체중을 5대5, 좌우에 나눠놨을 때 공의 위치는 중앙보다 약간 왼쪽, 내 명치의 위치는 공보다 약간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이 들어간 후에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명치의 위치가 공보다 지나치게 뒤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클럽은 일찍 풀리게 되면서 약간의 뒷땅성 그리고 혹은 훅성, 볼이 나오게 되면서 제대로 된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고 혹은 공이 왼쪽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그만큼 더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을 치려고 하시면 은 지나치게 공을 눌러치시게 되거나 혹은 몸이 이렇게 들리면서 명치가 위를 바라보게 되면서 제대로 된 컨택이 나오지 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우드, 유틸리티, 롱아이언의 컨택을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명치와 클럽 패드를 같이 움직여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이 뒤쪽으로 넘어갈 때 명치가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클럽 헤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몸의 회전이 90도까지 이루어졌을 때 명치는 클럽 헤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에 올라가게 돼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클럽이 아래로 던져지면서 어느 순간 명치와 클럽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 클럽을 던지는 동작이 좀 강한 분들이라면 시은 이쪽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몸의 회전이 강한 분들이라면 은 이쪽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 이렇게 명치와 클럽 헤드가 만난 순간부터 클럽 헤드를 명치와 함께 움직여주면서 회전! 이렇게 명치와 클럽헤드를 서로 일치시킨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공을 치는 연습 그리고 이렇게 공이 어느정도 맞아 나가게 된다면 은 그때부터는 풀스윙으로 명치와 클럽헤드를 같이 움직이게 클럽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클럽과 몸의 일체감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은 롱아이언의 경우 헤드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컨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틸리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유틸리티의 경우는 롱아이언 보다 헤드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할때 클럽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컨택이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틸리티의 경우, 조금 더 컨택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 뒤쪽 30cm, 공 앞쪽 30cm 이 앞뒤의 30cm의 구간을 굉장히 플랫하게 클럽이 지나가게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은이 클럽의 바닥 부분이 자연스럽게 땅을 쓸면서 뒷땅이나 탑볼 없이 조금 더 완만한 스윙 궤도를 조금 더 넓은 스윙 아크로 완만한 스윙을 만들게 됩니다 우드나 유틸리티의 경우는 클럽이 길기 때문에 스윙의 아크가 좁고 클럽이 가파르게 움직이게 된다면 미스컨택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스윙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스윙을 점차 키워나가시면서 풀스윙까지 만들어주시게 된다면 큰 미스 없이 유틸리티 샷도 만들어낼 수가, 우드 샷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 뒤에 30cm, 공 앞에 30cm 부분을 완만하게 이 구간이 꼭 30cm가 아니라 제가 방금 한 것처럼 굉장히 길게 나와도 좋습니다. 짧게 30cm만 움직이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조금 더 길게 클럽이 완만하게 지나가는 구간을 만들어준 이후에 내 몸의 회전과 함께 이 완만한 구간을 만들어주시게 된다면 지금처럼 굉장히 깔끔한 컨택의 우드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긴 클럽의 또 다른 문제. 컨택은 정확히 나거나 공이 낮게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롱아이언 유틸리티 우드가 같은 이유 때문에 볼이 낮게 나가기 때문에 설명은 롱아이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컨택을 위해서 몸을 지나치게 누르기 때문에 클럽이 뻗어져 나가지를 못하고 클럽이 당겨지면서, 페이스가 닫히면서 혹은 페이스가 지나치게 디로프팅, 세워지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팔로스루가 땡겨지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컨택이 나와도 볼이 굉장히 낮게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롱아이언과 우드, 유틸리티는 스윙이 완만해야 합니다 쓰러친다와는 약간은 다른 개념인데요 클럽이 찍어 치게 되더라도 가파르게 들어와서 찍어 치는 게 아닌 완만한 원을, 최대한 큰 원을 그리면서 공을 찍어 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필수 동작은 바로 우리 몸의 회전인데요 우리의 몸에 회전이 없이 다운스윙이 들어오게 되면 클럽은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을 굉장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르면서 정확한 컨택이 나와도 공이 이렇게 낮게 나가는 샷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킹클럽은 몸이 열려야 합니다 다운스윙 시 클럽이 완만한 원을 그리면서 들어올 때 명치와 일체감을 만들어줄 때 몸이 회전을 하면서 임팩트 이후에 내 명치가 타겟을 바라보게 내 몸이 열려주면서 공을 쳐줘야지 클럽이 지나가면서 공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볼이 훨씬 더 쉽게 떠서 가게 됩니다 내 몸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클럽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이렇게 더 퍼져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클럽으로 치든지 간에 공은 낮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짧은 클럽의 경우, 웨지류 혹은 쇼다이언의 경우에는 클럽 자체의 로프트가 굉장히 누워있게 되다 보니까 내가 몸을 크게 회전하지 않고 클럽을 위에서 아래로 들었다 내려주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거리와 탄도를 발생을 시킬 수 있지만 롱아이언, 우드, 유틸리티의 경우는 10도대 혹은 20도 초반대의 각도를 만들기 때문에 몸의 회전,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들어와서 스퀘어가 되어서 맞고 닫아지면서 나가는 동작이 없이 스윙을 하게 된다면 닫혀있는 상태 그대로 들어와서 공을 치게 된다면 은 컨택 자체는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되지만 충분한 탄도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충분한 거리를 보낼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클럽입니다 롱아이언에서는 회전은 필수로 나와야 되는 동작입니다 짧은 클럽은 회전보다는 수직의 움직임 긴클럽은 수직의 움직임보다는 회전의 움직임이 많이 나와 주어야지 내가 임팩트 때 클럽과 같이 회전을 해 주어야지 장근육의 사용 없이 좀더 자연스럽게 공을 쓸어 칠수 있는 좀더 완만한 스윙 궤도로 내가 원하는 충분한 탄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클럽을 치실 때 필드에서 팝5에서 투온을 노릴 때 혹은 내가 잘못 친 티샷을 만회하고 싶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공만 맞추고자 하지 마시고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우드와 유틸리티는 넓은 바닥 부분이 땅을 스쳐 지나갈 수 있게 완만한 스윙 궤도를 롱아이언의 경우에는 명치와 클럽 헤드가 일체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무게에 의해서 공이나 맞을 수 있게 더 높은 탄도를 위해서는 몸의 회전과 함께 긴 클럽을 치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세컨샷을 내 드라이버의 실수를 혹은 좁고 짧은 파포에서 드라이버 대용의 샷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자주 치지는 않지만 잘만 치면 엄청 도움이 되는 롱아이언, 유틸리티, 우드를 잘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봉 프로였습니다.